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, 오늘 그 라이브 방송할 주제는요 바로 요 백진주쌀 수양미입니다 어, 보시면 제가 위에 들고 있죠 여기에 제가 아, 수양미 백진주 들고서 막 어,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,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아, 수양미 백진주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저 아밀로스 쌀이거든요 저 아밀로 스쌀 해가지고 찰지고,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, 요 백진주가 가장 그 소화가 잘 되는 쌀이고, 쫀득쫀득한 쌀이구요. 요 수양미는 밸런스가 잘 맞는 쌀이에요. 구수하고, 쫀득쫀득하고, 고들고들함,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, 균형이 잘 맞는 쌀이어서,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. 자, 요거 오프닝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아, 그전에 요즘에 제가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. 그냥 그냥 얘기해야죠. <웃음> 여러분들 새살 어, 가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, 어떻게 해? 여름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? 여름 <웃음> 대비. 이제 곧 여름입니다. 커밍순. 이제 그 날이 따뜻해지면서 어, 벌써 막 땀이 막 나는 그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죠.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. 에어컨 벌써 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어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그 옷을 얇게 입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드러납니다. 드러나는... <웃음> 제가 지금 요거 어, 앞치마로 좀 가리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, 이걸 벗으면 은 이제 바로 이제 뱃살이 볼록 나온 게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그 운동하고 계시나요? 어저 제가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보까요 어, 지금이 가장 햇살이 좋을 때고, 어, 음, 산 들판, 어, 바람, 의렇게깔과 향기도 너무 좋을 때입니다. 그래서 처럼 햇살 이때 달리는 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전거가 그 무릎에 굉장히 좋잖아요그 세게 달리지만 않으면 무릎 부담이 안 돼서 오랫동안 장시간 운동해서 이제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데 짱입니다. 짱이...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셔서 어, 살 많이 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살 빼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요거 하나 요살 빼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고요. 저당 밥솥이라고 있더라. 요고 저당 밥솥. 혹시 여러분들 저당 밥솥 아시나요? 왜 저같이 다이어트 하려고 막 알아보다 보면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저당 밥솥 알게 되신 분들 계시데이 저당 밥솥 그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백진주라든가 이 수양미 그리고 찹쌀 이런 그 미오쌀 이런 걸로 밥을 하셔야 돼요.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, 밥을 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어, 일반적으로 밥을 하는 그 물을 끓여서 가지고 쌀을 익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어,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수증기로 익히는 찌는 방식이 있어요. 두 가지가 있는데. 첫 번째, 그 익히는 방식은 일반 맵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, 그 찌는 그 방식으로 밥을 하실 때는 찰기 있는 그 쌀로 밥을 하셔야지 그 밥맛이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어, 꽝이에요. 꽝. 왜 우리 그 일반적으로 그 남성분들이 그 군대가서 많이 먹는 그 짬밥이 맛이 없다, 맛이 없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. 일반 맵쌀 가지고 그렇게 쪄서 밥을 하기 때문에 밥 맛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실제로도 그렇고요. 이 저당 밥솥의 그 저당 기능도 또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보시면 저 저당 밥솥에 어,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밥을 찌는 방법으로 어, 칼로리를 낮춰요. 어,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밑에 전분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밥을 익혀가지고 끓여서 익히는 방법으로 하면 그 물이, 그 밥물이 바로 다그쌀 안에 다 스며들잖아요. 그래서 전분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쌀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데 쪄서 하게 되면은 전분물은 그 밑으로 쭉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맥살로 하면은 정말 맛없는 밥이 됩니다. 우리 군대 있을 때 먹던 짬밥이 돼요, 여러분. 자, 이런 걸 이런 저당 그 밥솥을 드시게 되면 밥솥으로 밥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백진주라든가 요 위에 수양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밥을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어, 찹쌀 이런 거 찰기가 있는 고급쌀로 밥을 하셔야지 저당 밥솥을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. 안 그러면 일반 쌀로 밥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. 저당밥솥의 그 기능이 그 찌어서 하는 그 기능이에요. 여러분. 그 보시면 물이 그대로 남아있죠? 네, 그 이유가 바로 그 쪄서 그 밑에 있는 저 전분물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그냥 남아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. 저당용기 소은 구멍이 콩송송 뚫려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물론 저당밥솥이 두 가지 기능 다쓸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 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저렇게 쪄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밥을 하실 때는 아무거나 하셔도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저당 기능을 해가지고 칼로를 리 낮추기 원하신다 그러시면 반드시 요 백진주라든가 요 수양미 같이 어, 그리고 찹쌀, 미호쌀 같이 찰기가 있는 그런 쌀로 밥을 하셔야지 맛있는 밥이 된다라는 거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당밥도스로 요즘에 열심히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왜요? 아 여름! 을 맞이 하려고요 여러분들 이렇트 그,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같이 찰그 백진주, 수양미 이런거 드시면서 같이 밥을 밥을 살을 빼보시자고요어 여러분들 밥을 드실 때, 그 살을 빼실 때 반드시 두 가지 연두하셔야 돼요.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어, 좋은 탄수화물 섭취하셔야 됩니다. 좋은 탄수화물이라 하면 어, 그 설탕 같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이 가장 많이 서, 그 포함되는 게 뭐예요 음료수 그리고 과자, 쿠키, 사탕, 밀가루, 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안 먹으면 살 빠집니다 우리 그 영양분이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요세 가지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4, 3, 3이요 탄수화물이 4예요 단백질, 지방이 3, 3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먹되 좋은 탄수화물로 드셔야 됩니다. 나쁜 탄수화물,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걸안 드시면 살 빠져요. 여러분들. 그렇죠?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근황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